그동안에 눈팅만 했다는 거지 정말 배를 타고 전 음. 세계를 누비는 분이라 배 타면 그렇게 코를 안곤다네요 한국만 들어오면 그렇게 코를 굴고 음. 머리가 띵하고 음. 짠 그분이 나가셨나봐요 그 다음으로 통화가 안돼 저희 수명동강연구소 카페 에2010몇 음. 년? 그니까 그분 말로는 한 6년 됐대 카피 가입한 다 <웃음> 어, 예 그동안에 눈팅만 했다는 거지 정말 아,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코골이가 시끄러워서 일단 가입은 했는데 그래서 내용을 음. 뭔가 좀 봤는데 음. 뭐 주로 이제 상선 배를 타고 전세계를 음. 누비는 분이라 1년에 며칠 집 없대요 음. 그래서 바쁘다 보니까 꽤 지나가고 또 희한하게 배 타면 그렇게 코를 안곤다네요 왜 그러지? 습도가 높아서 그런가? 어, 공기가 좋아서? 공기가 좋아서 일것 같기도 하고요. 네. 희한하게 한국만 들어오면 코구리가 심해지고 모협이 심해진다는 <웃음> 아니, 증상. 그래서 그게... 거기는 쾌적한 굉장히 큰 배잖아요. 큰 배들은 굉장히 쾌적하겠죠. 어? 뭐 이런 크루즈가 아니고 음.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그이 시설이 되게 좋대요. 그리고 또 바다니까 산소도 받고. 그렇죠. 되게 그러니까 조금만 쉬, 숨을 쉬어도 충분히? 숨을 많이 안 들이셔도 되나봐요. 음. 그래서 바다 가면 그렇게 심각한 걸잘못 느꼈는데 한국만 들어오면 그렇게 고를 들고 아, 머리가 음. 띵하고 음. 보니까 는 그것도 있는데 한국 들어오면 맨날 사람들만 술을 짓다 먹을 거 아니에요? 그치? <웃음> 그래서 더 읽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어 6년이나 시간이 지날 동안에, 나이는 먹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더안 좋아졌겠죠. 그던 음. 차에, 아, 어 막, 그날도 머리가 띵 하고, 아진이 막, 옆에서는 와이프는 당신 숨을 너무 안 쉰다, 이런 음. 얘기 했. 걱정이시죠. 어 그러던 차에, 그럼 내가 한번 알아보지 하고 컴퓨터를 딱 열었는데, 음. 우연찮게 수면광료, 저희 우리 카페가, 음. 짠! 광고도 안 했는데, 뭐가 어떻게 떴나 봐요. 음. 그래서 거기를 들어갔는데 어, 카페가 음. 훨씬 좋아지게 바뀌고 음. 바뀌고 정보도 많아지고 많이 성장을 했구나 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연락을 해서 음. 그날 상담하시고 이제 그날은 음.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음. 사모님이랑 같이 오시라고 안내를 드리죠. 근데 그분이 엄청 재밌어요. 음. 굉장히 유쾌하시고 상담 내내 그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정말. 근데 그 사모님이 엘리베이터 타시면서 그러셨어요. 뭐라. 살아보세요. 이래서 그런 식으로 가셨. 그렇지, 부분 살아봐야 알아. 아니 그분이 너무 재밌으요 어머 너무 매일매일 즐거우시겠어요. <웃음> 그래서 우리 그 사모님이 문을 엘리베이터 딱 닫으시면 살아보십니다. <웃음> <웃음> 음, 하긴 뭐 맛있는 음식도 매일 먹다 보면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음. 어쨌건 음. 이분 사례는 이렇게 보면 아래턱이 굉장히 뒤로 밀려 있는 걸볼수 음 있어요. 우 어, 굉장히 그러니까, 그, 음, 그, 그렇네요. 이러고 거의 육십 가까이 사는 거죠. <웃음> 그러니까 코골이는 유명했다는 거예요. 음. 원래서부터 오래전에. 음. 네. 어렸을 때부터 코골이가 있으셨든요 어렸을 때는 뭐 코골이 소리가 떠나가고 했는데 이제 그때는 뭐 뭐 바다 싸는 아이들이니까 음. 뭐 그런 게 어딨어 음. 야 남자가 꼭오는 거지 음. 뭐 이러고 사셨는데 음.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한계가 오거든요 음.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머리도 띵하고 음. 음. 자꾸 건망증 심해지고 심장 부담도 있고 혈압은 올라가지 음. 뭐 이런 자각 증상들을 느끼니까 불안하죠 음. 내가 이제 좀 좋은 시절 살아야 되는데 음. 갑자기 또 돌연사 막 얘기 나오잖아요 음. 근데 실제로 그녹음한거 들어보니까 숨을 누군가 잘못됐나 할 정도로 숨을 길게 안 쉬는거야 그러다가 막 <웃음> <웃음> 이야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악마의 울부짖음처럼 <웃음> <웃음> 막 자는 동안에 세상에 그리고 자기 옆에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고 놀라고 짜증나고 그랬어요 이에 <웃음> 드셨어요 굉장히 그런 상태로 잠을 자는 심각한 분이었는데 이분은 워낙 뒤로 밀렸다 보니까 턱을 내면은 위치가 거의 1cm가 밖으로 나온거예요 원래 뒤로 이만큼 밀려있어서 응. 남들만큼 나왔는데 1cm라 응. 그래도 1cm 보통 그 그게 나온게 1cm라 응 어, 나온 양이 1cm면은 이렇게 나오고 으. 우리가 할 때는 1cm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번은 그냥 보통 사람처럼 나와있는데 1cm더라고 그래서 1cm라는 양 굉장히 무리가 가는 양이잖아 거든요. 갑자기 다리 찢기하는데 완전 히쫙 벌려버린 거야. 보잖아. <웃음> 그런 지역이 엄청나게 아프죠. 이거 막 피멍이 줄 정도인데.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음. 전혀 무리가 없는 거라. 어. 저 1cm면은 굉장한 양이니까요. 음. 우리 좀 살살 해보실게요 음. 그래서 세팅을 했는데 음. 어,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남을 아, 받으면서 한번 아. 그 상태 를 한번 보시자고. 네. 대가해서한 한 30분? 했는데 뭐 전혀 문제 없대요. 아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도 며칠 됐는데도 뭐 전혀 네. 문제 없고. 아 효과는 어떻대요? 뭐 효과 이해를 는데 문제 없으시고요. 음. 지금 잘 사용하고 계시다고. 문제가 없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효과를 얼만큼 잘 보고 있냐. 그 괴물 같은 소리를 안 내고 잘품 그분이 나가셨나 봐요. 그다음로 통화가 아또 아 뱉다고 가셨구나. 그 그러니까 다음에는 통화가 안고 그럼 사모님한테 전화를 해야지. 님이 여기 이제 그 제가 카톡을 보냈더니 음. 내용을 잘 전달해주겠다고. 어... 이게 뭐? <웃음> 아 그러면 또 베타라 가셨나 보다. 아니, 뭐 문제 있었으면 당연히 올려왔겠죠. 그렇죠. 네, 그렇겠죠. 음. 네, 어쨌건 사람마다 턱을 내미는 양이 어떤 사람은 전혀 내밀지 않고 그냥 음. 뒤로 그렇게 떨어지지 않게 해줘도 살짝.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고, 음. 이처럼 음. 이렇게 많이 해야 효과를 보는 사람도. 그래서 이건 일률적으로 몇밀를 뭐 빼야 됩니다. 이건 전혀 아니다. 매뉴얼이 될 수가 없다. 어, 그래서 사람마다 다다르고 중요한 거는 자기 몸은 그 위치를 알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그 위치를 찾아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어. 네 그거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할수 없어요. 네. 그게 뭐 100% 맞다고는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음. 또 조절기를 갖고 거기서 전후 보완을 또 해주잖아요 그렇죠 몇 번의 과정을 고치, 어, 거치시죠 만족도는 음. 굉장히 좋다고 하고 네. 한국을 떠나셨습니다 네네네 오페 네, 네. 타고 가면 한번 나가면 큰열 달씩 오대양을 돌아다니고 온니까 음. 정말 네. 아네바았사나이잘 음. 사용하시기를 음. 음. 그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웃음> <웃음> 도움이 되셨나요?